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1월 5일 페이스북과 네이버를 후끈하게 달군 하반기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최고의 기대작 듀랑고 저 또한 이 게임 하나 하겠다고 서울에서 부산을 달려갈 정도로 엄청나게 기대했던 게임인데요 하지만 수십번의 테스트와 몇 번의 해외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듀랑고의 서버는 불바다가 되어 듀랑고의 디렉터인 이은석 디렉터는 아마 불사조가 될 정도로 까이고 또 까이고 있는 지금 어째서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거친 듀랑고는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1월 25일, 무려 사전 등록자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수용한 듀랑고. 이 게임은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가파랑 일명 파파랑이라는 디렉터의 지휘 아래 개발되고 있던 게임인지라 아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저 또한 이거 하나 하겠다고 2015년 지스타부터 모든 베타를 전부 참여 할 정도로 현재 이 듀랑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한국 게임들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터뜨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수용인원 예측을 개떡같이 하는지 뭐만 하면 하 항상 서버가 터집니다 뭐 솔직히 250만이라는 사람이 수용된걸 확인했으면 그만한 서버를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하는게 정상인데 서버 유지 비용에 떨어지는 예산이 적은지 아니면 진짜 예상인원을 넘었는지 일단 오픈부터 각종 오류가 뜨면서 서버에 접속이 안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와 다음에 듀랑고 오류 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을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10시 오픈 이후 무려 4번이라는 엄청난 수의 점검을 거쳤으며 다음날인 26일에도 계속해서 퍼져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두 번의 긴급점검을 그리고 27일날도 28일날도 점검을 가지는 등 오픈 4일만에 무려 9번이나 점검을 하는 상당히 허술한 서버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에 이윤석 디렉터는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개발자 노트에서 설명하였는데 사실 이미 듀랑고에서는 서버가 터질 것을 염려하여 브라보 서버까지 증설해놨지만 전체적인 서버 자체에서는 수십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시뮬레이터를 해봤고 큰 문제가 없었기에 서버를 오픈하였지만 미친 듯이 특정 섬에만 사람이 몰려 인구 밀집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고 그러니까 분양자들이 많이 몰려서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놨는데 동 하나에만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 아파트가 수용인원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고 이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 계단에 엘리베이터에 줄을 서는 현상이 벌어졌으며 급히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여러 채 지어 사람들을 분산시키려다 보니 여기에서 또 누구는 이미 아파트 입주해서 택배도 시키고 인테리어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입주조차 하지 못해 사람들과 차이가 난다면서 성을 내는 유저들도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몰렸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 잡겠다고 아파트에 짐을 무작정 쑤셔넣기 시작했으며 집이 아니더라도 복도에 짐을 쑤셔박으니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무너져 단지 전체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ai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여러 섬에 사람들이 고루고루 나눠서 플레이하고 오브젝트 생성에 대한 테스트도 지금처럼 진행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대처를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예상했다면 너무 안일한 대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무너져가다보니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구축해주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대기시간은 시간대로 계속 밀리고 사람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그야말로 불바다를 보여주고 있는 듀랑고 하지만 1차적인 서버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면 듀랑고 안의 게임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파파랑의 명성답게 잘 짜여진 개척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흘러가는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습니다 자잘한 버그들이 남아있지만 6년을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반 걱정반이었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채집, 건설, 사냥 등등 확실하게 이전에 모바일에서는 볼수 없던 게임이라고 게임을 욕하는 사람들도 이 점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뭐 게임을 쉴드 친다고 돈 받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서버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게임이란건 팩트입니다. 플레이해보신 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드랑고를 욕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기대를 했기에 실망도 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 문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고 있는건 개발팀일테고 지금 점검하는 시간대를 보면 집도 못가시고 일하시는것 같은데 눈물이 납니다. 아무튼 어서 빨리 서버 문제가 해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날도 엄청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여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